자, 이번에는 붉은 성장이고요. 직접 연결합시다. 이제 어디다 연결하냐면은 생존자가 해독기 바로 돌릴만한 곳? 어, 그런 데다 해가지고 일단 모든 사람한테 다 빨간극 맞추는 거지. 일단 내가 가는 방향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용병이가 있다? 아, 그래도 용병이 쫓아야지. 어, 어떡 해. 자, 이거는 그마서3거예요 빠르게 맞췄죠 이러면 또 이득인게 금방금방 지금 다른 애들이 커버를 해줘도 어 바로 평사각이 나오는거라 플래시각이 나오는거라 여기서 한 대를 더 때리고 더 때려야지만 플래시각이 나오는거라 아무래도 미리 때리면 더 좋죠 일로와라 이건 근데 약간 불안한게 나머지 두명은어 로봇까지 합치면 세명은 프리해독이라는거잖아 오호 oh 마이갓 빨리 잡아 아 미친 이게 안맞아? 나 이거 노릴라고 한건데 이게 안맞네 어 이러면 좀 손해져 여기 끊어 와씨 카우보이 아 그냥 끊고 하는게 낫나 약간 이건 좀 불안정하네 어 카우보이 그냥 바로 그냥 그게 바꿔버리네요 아쉬운데? 일단, 아... 이게 약간 좀 당황하니까 좀 실수가 자꾸 나오네요. 그냥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동 연결해서 용병하고 개공이 해독기까지 그냥 막아줍니다. 그래도 이번에 막는 각 한번 나오겠죠. 갈고리 없기 때문에 한데... 굿! 이제... 뭘 해도 죽는 피기 때문에 애들... 용병하고 개공이... 아니다, 이거는, 어, 카우보이를 좀, 어, 카우보이가 변수기 때문에, 그냥 카우보이를 먼저 잡자. 어, 이런 판단인 것 같죠. 자, 창틀에다가, 빨극 맞춰가지고, 이러면 영병 개공이네 그게 바꿔야 할수 밖에 없어. 그치? 극 바꿔야지. 아, 극안 바꾸면 같이 맞지, 만마 근데 피가 덜단거 같으니까, 덜단거 보니까, 로봇이가 빨간 극이라는 걸 유추해볼 수가 있죠. 음. 바로 후추로 오네요, 이거. 뭐야. 바로 후으로 와주면 고맙지 않아요? 어, 감사. 이거는 빨간 극 해가지고 환자 조질까요? 어, 환자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그냥 카우보이 때리고. 나이스. 이거는 빨간 극 한번 노려봐. 집중해가지고. 그 빨간 극 한번 노려봐, 노려봐. 노려봐.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아, 아니다. 좀 빨리 했어야지. 할 거면. 어? 왜 이렇게. 할 거면 빨리 합시다. 누구지 저거? 아 로봇이다. 로봇이 구출이니까 어 빨간 극이네요. 이러면 환자 아 환자 극 바꿨구나 까비. 환자 죽여 환자 죽여 파란 극 맞추고 환자 그냥 끔살 <웃음> 자기가 왜죽었는지도 모를 거야. 아 개공이 피는 지금 한대 맞으면 죽는 피거든요. 어 저게 아마 0.8인가? 아어 0.8인가? 그래서 맞음 뒤집니다 아닌가? 아 안죽나? 아 안죽.. 아 뭐야 용병이.. 아 맞다 맞다 이거는 일부러 구출 못하니까 그냥 용병이랑 용병이.. 어.. 나도 잡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거네요 자 다시 걸고.. 여깄니? 아, 여기 아니고요 근데 해독기가 4개라. 이거는 뭐, 4개인데 뭐, 어떡할 거야. 어? 환자가, 그걸 바꿔주네요. 어우, 이 착한 친구야. 응? 왜 바꿔줬어? 아, 낙평할 거지롱. 낙평! 낙평! 아. 괜찮, 괜찮. 이거는 그냥 빨리 끝내줘, 그냥. 어. 아, 이니 약간 렉 걸려가지고, 이런 건가? 아. 아, 딴, 아, 그, 그, 오인격 하면서 딴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예, 상황이 너무 유리하니까, 어, 잠깐 딴거좀 했습니다. 예. 하 <웃음> 이거는, 환자가 저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용병이, 어 잡으러 가는 게, 그냥 빨간 극 맞춰가지고, 어, 잘못, 잘못, 빨간 극 해가지고, 오케이. 연결 끊고, 쭉 넘어가서, 마무리를, 와, 이걸 구출을 하네. 미친. 허허니 어 뭐야. 하이, 아 뭐야. 너무 예술인데. 음. <웃음> 뭐야, 상, 자를 까고 있네, 저거. <웃음> 아, 상자를 뭐야. 야무지게 까시는데. 개국님, 어, 일로 와요. 어디야. 음? 자, 개국이 발견했구요. 아, 시계 는거맞으니까 마무리. 깔끔하게 생긴. 자, 이번에는 좀 멀리는, 어, 해독기 다 연결해주고. 자동인결 같은데, 이거. 저기 멀리는 친구 한 번, 어, 밖받게 만들어줍니다. 허슉! 아, 안 맞네. 이런 거 멀리는 친구 어차피 초반에는 에너지볼 쓸일 없으니까 넓은 데다가 쓰면 좋아요. 자, 파란 글창술에다가맞놓고 내려갑시다. 이게, 20초 잖아요? 그러니까, 한대 정도는 맞을수 있다고, 이게. 어어, 뭐 하삼? 어, 뭐하삼? 어, <웃음> 뭐하삼? 아, 뭐, 뭐하삼? 야음데 어, 이거? 이거는, 전화 쓰면 오히려 손해죠 그냥, 플래시로 마무리 하자. 그냥, 못 맞춘 척 해주고, 어, 어, 나 맞출 건데, 맞출 건데, 하면서, 불평으로 마무리. 어? 플래시 안 써?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플레스로 마무리 일단은 이거 이이 운영의 좋은 점은 어 일단 빨리 안칠 수 있다 약간 그게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애들 피가 너무 많다 어 그냥 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명 단무지 만들고 하면은 장점이 애들 피가 개피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 근데, 해독기가 느리다. 뭐, 이런 거, 마냐? 어. 아, 해독기가 빠르다. 뭐, 그런 거, 마냐? 자, 타는 거 맞춰놓고 한데. 원래 이제 탐사원 같은 경우는 가석을 미리 쓰면 안 되는 게 너무 카운터라. 와, 잘 썼다, 이거는. 따라가죠, 그냥. 음. <웃음> 이참에 그냥 같이 타고 가. 어. 아이고.. 그냥.. 좋구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 안녕? 파란극 맞추고 빨간극으로 마무리 합시다. 왜 파란극으로 했냐면은 교수가.. 파란극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미지 입혀주는 거죠.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끌고 와가지고, 슈퍼도 제거할 겸, 해독기 견제하죠. 누가 있으니까, 저기. 음. 자, 자, 자. 일로 오슈, 일로 오슈. 페타 부수고, 한자 부수고. 아, 근데 이거 바로 구러 오네요. 퐁타 일부러 빼주고. 아, 이건 잘못 썼다. 퐁타 펑타 빼주고, 펑타한번 빼주고, 한번더 빼주고 와이걸구출래와 그냥 상남자네 저거 자, 파란극 두개 씁시다 지금 두개 전화가 두개 있기 때문에 연계가 바로 가능하죠 아 <웃음> 그리고 빨극한번더 맞은 거고요 지금 최후의 바악들뽑아먹고다 뽑아먹어야 해다 뽑아먹어 그냥 일로루알루알루알루 알루 와일로루아루루 <웃음> <야>, 빨개일 <빨간> 때 <길대, 웃음> 애들 연기돼 있는 거 화들쭉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봐 솔직히 저때 마주면는 대역 제인이거든 저샤모니아안 <웃음> 맞네 까비 어? 려운데음 따라가요 와 포탈이 무슨 몇개야 한대 와 포탈 너무 많아 이거는 그냥 부수고 바깥쪽으로 간척 하죠 네. 안녕 아마무리 침착하게 보고 아 내가 좀 멀었다 하지만 에너지볼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어 뭐야 아 용병이가 바꿨네요 야 팀플레이 좋은데 하지만 이제 팀을 도와주면은 좋은데 그건 좋아 어 근데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 죽어요 예. 네. 사나한테 빨간색 맞추고 음. 보면은 얌찌거든 음. 이렇게 돌아온다 지금 <웃음> 힘 도와줘봤자 아무 쎄색이 없어 어 그냥 다같이 가는거야 어공패극이다 맞고 말이야 음응 이렇게 가는거야 자 바로 돌고요 아중은해독케 돌리고 있는거 하긴 했죠 거의 다들어갔으니까 자 묶어주고 묶어주러 오는거 대충 봐줍니다 어? 글로 가니? 마무리 아지지 깔끔하게 올킬